오늘은 두부 계란찜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음식만 보실 분은 1분 29초로 가시면 됩니다 두부를 파서 그릇처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계란물을 부어서 계란찜을 만들겁니다 계란은 두개를 사용하겠습니다 껍질 꼭 들어가더라 파를 미리 썰어 준비해 주세요 나 반개 너 반개 아다 흘리고 먹지마 나아서 먹어 흘려 소금 한 꼬집 넣어주세요 술은 두 스푼 없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 계란물에 한번내 입으로 한번 <웃음> 이따가 뱃속에서 만나기 때문에 두 스푼 넣은 거랑 같습니다. 계란물을 두부 안에 부어주세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참 쉽죠?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꺼내서 한 번씩 저어주세요. 한 번씩 열어서 확인해줍니다. 두부그릇 계란찜이 맛있게 익었습니다 속이 꽉찬 시카고 피자 같네요 다음번엔 계란말고 치즈를 넣고 시카고 두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는데 내가 지금 뭐가 맛이 없겠니 생각보다 맛은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같이 만들 필요는 없고 두부 따로 계란찜 따로 만들어 먹는게 손도 안가고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고 하실 분은 없겠지만 진짜 하지 마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es.